안녕하세요 검은사막 모바일 1타강사 CM 에이든입니다 1타강사에서 오랜만에 직접 얼굴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혼돈지역에 대해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셔가지고 어, 혼돈 FAQ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서론이 길어지면 안되니까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혼돈지역은 대사막 탈리드 오아시스 근처에서 초승달 산맥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발렌시아 서부 바심쪽 경계를 통해서도 입장할 수 있는데요 권장정투력은 몬스터 최소 기준 13,000부터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혼돈지역은 엘리언과 하둠이 만나는 경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경계했기 때문에 모두 다 있는 지역이겠죠 어, 기존에 하둠의 영역을 한번 로딩을 거쳐 진입을 했다면 혼돈지역 같은 경우에는 빛의 성수 사용 유무만으로도 하둠의 영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혼돈지역 UI 버튼으로 혼돈 하둠으로 진입할 수 있고요 어, 우측 상단에 나가기 버튼을 누르면 혼돈 엘리언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웃음> 맞아요 이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빛의 가오가 적용 미조무인가를 보고 구분할 수 있고 미니맵 색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엘리언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푸른색이면 하둠 7월 28일 업데이트 개선을 통해서 빛의 성수 위젯이 엘리언일 때는 보이지 않도록 개선을 했다고 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혼돈의 축은 혼돈 등급 장비를 제작할 때꼭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혼돈의 핵은 혼돈의 축을 제작하기 위해 들어가는 재료고요 어, 혼돈의 핵을 100개를 모아서 제작 메뉴의 재료 탭에서 혼돈의 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아이템 모두 혼돈 지역에서 사냥을 통해 일정 확률로 얻을 수 있고요 음, 혼돈 엘리언 전리품 무게가 어, 기본적으로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7월 28일 업데이트 이후에는 전리품 획득 빈도를 높이고 그리고 무게를 줄이고 획득량을 더 올렸습니다 기존에 보유 중인 달무리 흑결정은 영진의 정제소를 통해서 제작을 할수 있습니다. 달무리 흑결정 1개당 순도 높은 흑결정 3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어, 추후 달무리 조각도 1개당 최상급 블랙스톤 3개를 만들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 부분 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제 의견을 보내주셨죠 다행히도 7월 28일 업데이트에 어, 혼돈지역 하드의 영역에서 더욱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혼돈지역 종료시 결과창을 통해서 혼돈지역에서 획득한 전리품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점도 개선을 했다고 하니 모두 확인해주세요 아 오늘은 특별하게 모험가 분들이 궁금했던 그 혼돈지역에 대해서 FAQ를 나눴는데 잘 준비한지 모르겠습니다 어, 무엇보다 모험가님께 플레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혼돈지역은 꾸준히 개 개선에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어, 모험가님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리며 더욱 유익한 정보와 가이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1타 강사 CM 에이든이었습니다.